야야야야. 야, 야, 야, 야, 야, 대 야, 마이 야, 좀 재미 좀몰라아좀 아, 아, 재미 좀 볼라니까 아아 재미 좀라니까 컷! <웃음> <웃음> 마무리 좋았다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가 막히죠 드디어 드디어 첫승 아주 완벽하게 이겼다. 생각해. 오잉. 근데 내한 턴은 어떻게 버티지? 너무 아파요 일단 기본적으로. 맘가, <웃음> 뭐래요. 쪽, 쪽, 쪽. 백에서도 날라갔죠. 투스카르르 어부도 날라갔고. 쿠키 내자. 낼만하지. 와... 만화가 복사가 돼요, 여러분. 미쳤다리... 심지어 국기도 남았어. <웃음> 잠깐만, 이게 말이 돼? 와... 이게 서순이 완벽했어, 진짜! 보라치... <웃음> 진짜 억울하겠다. 딜카드 뺏을 수 있었는데... 이게 다섯 셨어 잠시만요. 2, 3, 4. 되겠지? 응, 맞아요, 배우자, 배우자나 갈방가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나와도 돼. 오! 아니 최대한 할거다 하고 카드 다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 하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편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하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점주콘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